꼭 죽어야지. 아 때렸으면 죽어야지 이 자식아. <웃음> 자 이번에 할 포켓몬 자 푸크린입니다. 잠옷을 입은 우리 귀여운 푸크린이 어떤 스킬을 사용을 할 것이냐 염소 뺨치기와 노래하기 이렇게 두가지 스킬을 사용할거에요 자 진입 물건은 기압의 머리띠 도움베리어 골 서포터 이렇게 평범하게 세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겁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탈출 버튼 두나 스모크 이렇게 두가지 되겠고요자 이번에 저는 두나 스모크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자장가 불러주는 우리 푸크리는 서포터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서포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몸도 아주 튼튼하게 때문이지요 자 그럼 노래하는 푸크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막치 찍고 이상해씨랑 내려가주도록 할게요 아 전반에 녹화가 안 눌려서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짝짝 자 됐습니다 이거 다 몰아줄게요 자 괜찮아 괜찮아 아까 잘했는데 <웃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살레벨때 요거 뒤에 거 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거든요 9분에 딱 나오면 가지고는 먹고 사부찍고 앞에 나오는 비킨을딱 먹어주면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나왔죠? 이거 뺏어 먹지마 짝짝 됐어요 3분에 노래하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됐어, 됐어. 자, 여기 숨어 있다가,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란 말이지. 요, 요거 찍고, 이하 숨고 치고, 어, 어, 자? 내 앞에서 자는 거야? 자, 삼타? 아이고, 빠져버렸네. 자, 그러면, 뽀서부터 이용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를 틀어주면서또 재워주고, 짝짝, 죽어 어, 우리, 어, 주면 아주 좋지요. <웃음> 어, 어, 잠깐만, 잠깐 이거 좀위험한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좀 위험한데? 안 돼! <웃음> 자 먹었어요. 응. 연속 뺨치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거에 게임 끝까지 해봐야 돼. 드눅스머크 자, 자, 까리아 짝짝 짝짝짝짝짝짝 좋아 잡아주세요 나이스 좋아 아 멋있는 소라빔을 찍어주셨군요. 자 이거 먹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저 분명히 찍었을거란 말이야. 이거 봐 찍었다니까 나이스 멋있어 뭐야 죽어 다 죽어버려 어 아, 죽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쫓지마 쫓지마 개구리는 쫓지마 안 쫓는게 좋아요 자 이거 우리팀이 다 위로 올라갈거니까 저는 일단 아래로 지킬게요 아래 지켜주겠습니다 어 아래 지키고 요거 그냥 먹어줄게요 그래 안가? 우리 비키는 줘야될 것 같습니다 네 먹어도 어쩔수 없어요 이거 줘야돼요 어어어 오잘나고 어, 어, 어, 어이 고마워 이거 먹고요 제가 그냥 미리 먹어놓겠습니다 음. 푸르르푸 뿌린 푸주 제발 잡아줘! 이상했지? 이상했고 잡아줘? 아돼너 죽으면 안돼! 제발 달려줘! 우리 여기가 터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어... 살려주세요... 어 막았다 막았다 막았으면 됐어 막았으면 됐어 어나잘 버텼어 나잘 버텼어 진짜 잘했어 너네를 아, 괴롭히러 왔단다 어아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자공액기 하나 둘 나이스! 짝짝짝짝짝짝 죽어! 이 자식들아 죽어! 제발! 둘짝 제발 죽어! 나이스! 자자자 자, 자, 어. 이거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치체력 이전에 빨리 먹어야 돼 위쪽은 어차피 털렸어 그냥 포기해 우리는 레벨로 밀고 간다? 푸푸르르푸 자 죽어. 자자두마서 두 먹고 쓰고 난 도망간다 푸린푸자어난 도망갈래 잘못했어요 어얌뭐뭐푸린푸린자 자냐고 이 자식아 죽어 아 어, 죄송해요 <웃음> 자 됐어요 어 여기 먹고있다 먹고있다 먹고있다 먹고있다 얘들아 여기 먹고있어 빨리와 집합해 집합해 아니뭐하냐고 가냐고 너네 진짜 아 뭐해 진짜 자 먹었.. 좋나요? 먹었어요 노래하기 찍어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재우고 끝값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루카리오 다줘 루카리오 다줘 루카리오 다 주고 루카리오가 먹게끔 저는 그냥 방해만 해줄게요 이 노래하기 찍은 순간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냥 앞쪽에 가서 방해만 해줄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방해만 해주면 알아서 킬다를 쳐 들어올,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일단은 푸크리는 노래하기 나오면서부터는 앞쪽에서 뭔가 방해를 해주면 아주 좋은 방어막이 된답니다 그치? 자 내가 먹었어 안녕 나 간다 어어 <웃음> 어, 그것도 나 주게? 야아 맛있어 <웃음> 저쪽이 세명이라갖고 어떻게 안됐습니다 자 이거 어, 라이스 라이스 이상의 꽃 풀을 아, 아깝다 할수 있었어요, 할수 있었어요. 또 있지 여기서 둘자 노래하기로 제안됩니다. 간다 분이가. <웃음> 어이구 이거 내가 넣을 걸, 아 같이 넣을 걸. 아, 아까워요 같이 넣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자부클리닥에서 자면은 그냥 뺨부드려 막고 죽을 수 밖에 없다 자 제가 먹었어요 궁극기가 8레벨이니까 일단 아군이 일단 올라가줄거 같은데 저는 그냥 여기 아래서 방어를 하고 있을게요 올라갈까? 알았어 내가 올라갈게 너가 앞에서 그렇게 레벨을 하고 있을테니까 내가 올라갈게 자 두나 손무크 찍고 평짜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 자 막았어요 막았어요 어떻게든 막으면 됐어 막으면 됐어 이야 야, 이게 뚫리네?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이 계산, 최대한 뚫고 있어, 최대한 뚫고 있어. 야, 이거, 이거 나 죽겠는데? 나 죽겠는데? 나 도망가야 되겠는데? 아, 자몽이 있구나. 두 개나 있구나. 기아까 이거? 이거를, 저거를, 깨고리가 동이 없는데? 자, 누나, 도망가. 짝짝짝짝짝짝! 어, 어, 죽어! 어, 자? 잔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 나, 어, 나 때려서 무섭지? 죽어야지. 나 아, 때렸으면 죽어야지, 이 자식아! 아 지금 푸크린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만 이겨주면 좋은데 이것만 쭉쭉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리하지마 얘들아 무리하지마 항상 여기서 무리해서 졌어 나 지금 4연패하고 있어 나이스 좋아요 자 들어가 들어가 일단 아군 살려 아군 살려 나이스 다 죽여 됐어 호호. 아 좋아 우리 팀 잘해 푸크린이라서 뭔가 보조 역할 밖에 할수 없어서 뭔가 슬프다 자 일단 이거 써줍니다 이거 써줘요 이거 써줘서 애들 재우고 자 나이스 좋아 죽어 이자식들아잠면 죽어야지 <웃음> 됐다 대체 썬더 썬더 한 쳐도 돼 얘들아 썬더 치지 말고 방어하자 썬더를 방어하고 그거라는 거야 뭔소린지 알겠지 치지마 아니야 치지마 치지마 치지마 치지마 막아 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안 되는데 이렇게 싸움안되는 이게 싸움안돼는 이게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백도 갔어 백도 갔어 막아 막아 백도 위로 갔거든요 자세 마리 죽었고요 자 썬더 먹나요 자 나이스 먹었어요 내가 한게 없어 아아 아, 아, 좋아 이거 그냥 꼴로 러가 몰라 그냥 너이 자식들아 잔다고? 죽어 이 자식아 아 이겼어 자연배를 끊었어요. 아, 잘했어. 나 잘했어. 나 진짜 잘했어. 자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푸크리는 이걸로 볼 수가 없어요. 아 푸크리는 진짜 이거 받은 데미지 이걸로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 이 푸크리는 어 이제 썰랭용으로는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혼자서 할 때는 왜냐하면 푸크린 궁극기는 범위 안에 있는 아군들을 걸려있는 상태 이상을 풀어준 효과와 상태 이상 무시 효과를 걸어주기 때문에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솔랭 같은 경우는 자기 멋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솔랭에서는 웬만해서는 푸크린을 잘안 고르고 있어요. 푸크린 같은 경우는 침랭에서 조금 저는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